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 쌤 하루 3분 주산 21차 5의 짝 연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5의 짝 중에 더하기 3을 할거예요자 5의 짝은 두 수를 합해서 5가 되는 수에서 1과 4 2와 3 3과 2 4와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자 지금부터 문제, 세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천천히 따라 하세요. 자 5일짝 잘 따라 해야지 다른 게다 쉬워져요. 5일짝 완벽하게 이해하면요. 어, 더하기는 곱셈 다할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1번부터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. 자, 1번. 먼저 8을 놓겠습니다. 8, 동시에 하는 거 잊지 마세요. 8, 7, 더할 수 없죠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그다음에 4를 더할 거고요. 그다음에 또 얼마죠? 4. 여기에도 4를 해야 되는데 꽉 찼어요.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, 그렇죠? 다음 여기에다 3을 더할 거예요. 자, 3을 더해야 되는데, 자, 이거 3 더할 때 볼까요? 여기 1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럼 5를 활용하면 되죠. 그럴 때 아까 말했던 3의 짝 2를 동시에. 자세히 다시 보세요. 옆쪽에서 찍을게요. 3의 짝 2를 동시에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답이 26이 되고요. 다음 2번 6 더하기 5꽉 찼네요. 5를 놓을 수가 없죠. 3가,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, 그쵸? 그 다음에 3또 3을 놓겠습니다. 3을 놓을 순 없는데 5가 남았어요. 그럼 3의 짝 2를 내려주면 돼요. 네, 그 다음에. 8을 더 하겠습니다 8더할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해서 얼마가 되죠 25가 됐습니다 자 다음 세번째 문제 4 더하기 3자 5를 활용하면 되죠 3의 짝2그 다음 1그 다음 4 4를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쵸 그 다음에 3을 더 해야 되겠네요 자3 여기 이밖에 없고 여기 오는 남았어요. 이걸 이걸 활용하면 돼요. 그럼 3의짝이 동시에 내려주세요. 자, 그럼 답이 15. 자, 5 5의 짝을 할 때는 엄지 검지 동시에 하는 거. 엄지 검지 위다를 움직일 때는요, 엄지 검지 항상 동시에 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친구들 보면 다른 동영상에도요,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 있어. 그거 틀린 거예요. 틀린 거고 동작이 두번 들어가는데 이건 한 번에 들어가지. 한 번에 엄지 검지 뽀뽀하고 동시에 움직이는 거잘 연습해주시고요. 어, 3회짝다 끝나면은 제가 곱셈 지도하겠습니다. 곱셈 3회짝을할수 있다는 거는 보수와 3회짝을할수 있다는 거는 곱셈을 할수 있다는 거요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